생각만 해도 미소가 그려지고 말을 안해도 내맘 말아주죠 가끔 만나도 웃음에 반겨주는 멀리 있어도 정말 가까운 친구 포근이 감싸주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 받아주는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좋은 힘들 땐내 손을 잡아주고 외롭고 아플 때 용기와 힘을 주소 내 가진 허물을 모두 다 보여줘도 변함이 없는 진정 괜찮은 친구. 언니 다시 또 만날까 기약도 없이 헤어져 아쉬워 해맑게 웃는 네 얼굴 보면서 우리의 사랑 감싸주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 받아주는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좋은 친구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나의